안 되니까요. 다치우먹고 네. 번 닫고 자아 테마는요 네아좀말하기 조금 죽고요 네, 뭐 오줌 됐어요네그 오줌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낮 동안에 생기는 오줌 말고 오늘은 특별히 야간 네. 밤에 잠자는 동안, 아 잠자는 동안 잠을 자야지 왜 오줌을 넣어요? 야뇨증? 아 야뇨증은 또 그거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야뇨증은 저기 오줌싸게들, 어린애들 보면 그렇죠. 그게 야뇨증이고 네. 어른들은 야뇨증이 아니잖아요. 이제 오줌이 마우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자다 말고 가서 오줌 싸고 오고 어. 그게 굉장히 잠의 질을 떨어뜨리죠. 그렇죠. 잠이, 잠이 완전히 깨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네. 아니, 자는데, 자는데. 우주이란 어루... 말이요. 제가 이 시점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맥주 옹짱 먹고. <웃음> <웃음> 여보세요, 소장님이 <웃음> 하신 얘기를 지금 어디다가 지금. <웃음> 맥주를 많이 먹고 자면 당연히 우주인 말이요. 꿈을 꾸잖아요, 꿈을. 네. 예, 싸, 이제 어른들은 싸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싸는 정도로 먹는 사람들은 약간 미친 사람이고,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꿈을, 예, 먹고 잠을 자게 되면 이제 꿈을 꾸는데 밤새 화장실을 찾아와서 놀려오는데안 넣어지는 꿈 음,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호 실장이 그러는데. <웃음> 저는 아니고. <웃음> 근데 야간 빈뇨. 네. 네. 근데 그 야간 빈뇨가 어, 원인이 어, 있다면서요? 어, 이제 방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겠죠. 방광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러겠죠. 네. 그런데 네. 광장, 광, 방광에 문제가 음. 없는데도 음. 그런 경우가 코흡리와 연관돼 있다는 거죠. 아,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방광, 아, 그렇죠? 예, 네, 병원 가서 어, 검사를 받아서 방광에, 방광에 문제가 그, 있습니다. 염, 염증 검사를 하든지, 그렇죠, 뭐, 그렇죠. 네. 알수 있는데 네. 어, 검사해도 뭐 네. 이상 없습니다. 네, 뭐 진짜 제 주변에 그런 분 계세요. 네. 두번세번 번 자다가 화장실을 가는데 너무 네. <웃음> 그래 여섯 시간 7 시간을 자는데 세번 만약에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 음, 혹은 두번 간다 그러면 잠이 완전히 깨서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잠들기가 참 어렵죠. 어렵지요 그러니까 막 힘들겠어요. 밤을 꼴딱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장실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병원 가서 다 검사를 받아봤는데 별 음. 검사를 다 해도 뭐 이유가 없대요. 네. 그런 분들은